질러진 책상을 바라보다 변한 것 없이 변해버린 나를 봐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너도 다 밖에. Okay. Okay. 쓸쓸하게 날 비추던 달빛과 시간을 원망해 붙잡을 수 없단 것도 알지만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게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은데 여기서